평택식 문화재단은 현재 1처 4팀, 그리고 총인원 3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평택시의 3개 문예회관, 남부 문예회관, 서부 문예회관, 북부 문예회관을 운영을 합니다. 평택시의 공연과 전시, 그리고 생활 문화, 문화예술 교육, 축제 이런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평택시문화재단은 올해 처음 출범, 발족했기 때문에 에, 기초 다지기에 많은 영향이 하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택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지형을 파악하는 것이 저희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 향후,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평택시문화재단이 평택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혹은 가장 필요로 하는 아니면 가장 급한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판단을 오래 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향후의 사업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이제 힘을 합쳐서 예술인분들께서 공연하시는 부분을 영상화해서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방방콕콕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저희가 함께 펼쳤고요 회화를 중심으로 한 미술인분들한테 작은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평택 지역의 미술가분들 50분 그러니까 쉬인 분들이 연작으로 작품을 하나 마련을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주제로 외부에 실외에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창작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분야의 예술가분들이 계속해서 창작을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창작지원 사업을 펼친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이라든지 뭐역 주변을 다니는 시민이라든지 혹은 미군부대 앞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에서 버스킹을 즐기실 수 있도록 버스킹 사업을 펼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공연할 작품 중에 대표작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국립 발레단의 공연, 또 국립 오페라단의 마술 비리 공연 이런 것들이 이 대표적인 저희 초청 공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공연 중에는 시리즈. 오닝 콘서트라는 시리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닝이 형태의 쌀을 슈퍼오닝 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오닝이건니와 더불어서 모닝이라는 이제 뉘앙스도 풍기게 되는 단어죠 그래서 오전에 즐기는 편안한 문화예술 정도의 컨셉을 저희가 삼고 있고 특별히 이 오닝 콘서트에서는 이제 다과와 더불어서 기념품이 제공이 되는데 관객분들에게 지급되는 기념품들이 전부 평택에서 난 것, 평택에서 만든 것 혹은 평택 작가가 제작한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객분들께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연들을 기획하고 있지만 직접 공연장에 와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문화재단이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는 그 3개 문예회관이 종전보다는 좀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공연장과 전시장을 찾아주셔서 우수한 문화예술의 향기를 흠뻑 즐기시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의 1차적인 목표가 될것 같고요 문화예술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그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볼 계획입니다 그로서 축제 분야가 있는데요 평택시의 축제를 시행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평택시가 가진 문화, 역사, 자연 자원을 기본적인 소재 혹은 주제 이런 거로 활용이 되는 축제를 먼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줄수 있는 축제로 구성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